하이 막 먹어볼까 마더린 러 베이글 위에 발라서 어, 어. 달달한 벌꿀집 상큼한 딸기잼 부어 먹으면 대박 홍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아, 얘가 아니지. 짠! 카이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2시간 동안 끓이고 식히기를 하면서 만든 우유와 생크림의 액기스거든요 지방인데 백종원씨가 스트리트푸드파이터에서 천상의 맛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얘는 이대역 근처에 있는 마더린더라는 주문한 베이글입니다 계란이랑 플레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난번 촬영 때 썼던 벌꿀집인데 꿀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해서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나 카이막 먼저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엄청나게 고소한 엄청나게 농축된 우유 맛이에요 저희 동네에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유 아이스크림을 팔거든요 여기다 단맛을 추가하면 왠지 그 맛이 될것 같은 느낌? 피지얼 장난 아닌데요? 미쳤다! 야 이거는 바로 발라서 먹고 싶지만 오리지널 베이글맛 먼저 먹어볼게요 음, 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네요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생크림 1리터 우유 750ml 넣으니까 420g 나오더라고요 듬뿍 발라 아..너무 행복하다 지금 꿀도 되게 잘 어울리고 딸기잼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뭔가 꿀이랑 먹는게 좀더 약간 고급진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계란베이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 플레인과는 다르게 얘는 조금 더 약간 이렇게 탁 이런 질감 근데 얘는 고소함이 약간 플레인의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 달긴 하거든요 근데 아못 먹겠다 이게 아니라 하, 단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라서 와. 많이 달다. 자반 자, 나눌게요. 자 이렇게 음. <웃음> 짠 내가 만드는데 32시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방법 자체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집에 좀 놀고 있는 전기밥솥이 있다면 짠하고 나오긴 나와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일단 내일 일어나면은 아이들한테 한번 먹여보고 애들이 만약 쌍따봉 나온다 그러면은 종종 해먹으려고 합니다 비싼데 맛은 있어요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한다 딸기잼 먹을까? 다른 잼들도 맛있겠죠? 잘 어울리겠지? 근데 이게 듬뿍 발라도 맛에 부담이 많이 안 돼서 좋네 딸기잼 적당히 음, 너무 이쁘다 이거 봐요 근데 마더린더, 그때 가서 먹어보려다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시켜먹어봐야지 하고 오늘 <웃음> 시켜먹은 거거든요 근데 가서 직접 갓나온 이런 거 먹으면 더 맛있겠죠? 맛있어잘 음. 먹었습니다 아 사실 여기다 커피 한잔딱 하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 아쉽네, 아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자,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 야 어때? 응, 응, 응. 맛있어? 어때? 응, 응. 맛있어? 또 발라줘? 뭐 어, 응. 많아요 너무 많아요? 꿀을 발라줄래 야 어때? 응. 어. 어디 보세요? <웃음> 유나 봐